계속 변하는 여자라고 볼까? 그것도 굉장히 하고 남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도 많이 하면서 올라가고 올해는 좀 어떨까요? 이건? 내가 이걸 꼭 성공시키게 될거야인 것보다는 녹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가 될게 내가 될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주가 좀 외로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을 때 뭔가 잘 뭔가 안 맞는 느낌도 있고 또 남자가 매니저 같기도 하다가 근데 내가 진득한 사랑으로 보이진 않고 그냥 서로가 보호 아래, 존중 아래 근데 남자가 조금 싫어 보여 음.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요신단 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사주를 한번 가져왔어요 네. 어, 나는 이 여자가 나비 같아요 나비 같은 게 어떤 거죠? 애벌레였다가 번데기를 벗고 계속 변하는 여자라고 볼까? 철없던 날들이 경험을 인해서 성숙해지고 또경험을 인해서 또 마인드가 바뀌고 계단식으로 뭔가 변해가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의 청년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욕심도 많고 했다고 보면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뭔가 슬프고 풍파를 맞이하고 또 금전의 손실도 좀 겪고 또 건강적으로 좀 아팠던 것 같고 또 삼사시대 보면 또 극구의 외로움에 또쓸 사람을 가졌던 것 같고 아무튼 이 여자의 인생을 보면 정말 여자의 일생을 자서전으로 좀쓸수 있는 여, 어, 좀 이런 인생이지 않을까 싶어 뭔가 희노애락도 많이 들어가 있고 슬픔도 들어가 있는데 점점점 성인군자처럼 발전한 사람 지금은 마치 복사 같은 사람 이 여자분은 어떤 일을 좀 해야 좀잘 어울릴까요? 누군가를 조금 이 도닥여주는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 어떤 상담가 같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좀 챙겨주고 도와주는 어떤 봉사자의 어떤 느낌인 거고 젊은 날에는 끼를 보거나 했을 때는 뭐 연기자 아니면 영화 배우 아무튼 뭐 자기를 조금 이 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하고 남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도 많이 하면서 올라가고 그런 여자로 보여요. 그래서 근데 사주가 좀 외로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을 때 뭔가 잘 뭔가 안 맞는 느낌도 있고 지금에 와서는 그냥 나를 좀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 완전 애절한 사랑보다는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데 내가 지금은 그게 필요하니까 너야 이렇게 본인의 일적인 면에서는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건? 이미 높지 않아요? 아 맞아요 높긴 해요 이미 높을걸? 내가 봤을 때는 20대부터 좀 높았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떨어지진 않거나 쉬었거나 그랬을걸? 올해는 좀 어떨까요? 이건? 뭐 하고 있어야하자 뭔가 하고는 있어 내가 이걸로 꼭성공시게될거야인 것보다는 녹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이걸 내가 성공시켜야겠다 막 잘해봐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너가 될게 내가 될게 이런 것 같아요 일치감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떤 재물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보다는 나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냐 그리고 나의 상대자가 뭔가를 잘 소화해낼 수 있냐라고 보면 자꾸 배우로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성숙해지고 말고 그렇죠. 이제는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아, 내가 철이 없었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신 것 같고 산 때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볼게요. 이분 여자 배우 전도연 씨. tvn에서 일타 스캔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올해는 뭐 괜찮나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중 실물이 더 예쁜 연예인인지 굉장히 예쁨을 받기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여자로서 의리도 있고 내가 봤을 땐잘 주고 잘 받을 건데 주거니 받거니 잘할 건데 그짠 여자는 아닌데 앞으로 어느 얼마나 더 이런 자리를 유지할 를수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왕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연기 잘하는 너무 보증수표니까 쉬었다가 나오면 살짝 떴다가 또 쉬었다가 나오면 또 살짝 떴다가 뭐 그냥 죽지는 않는데 뭔가 왕성하다고 볼 수는 없죠 뭐 가정은 뭐... 둘이 서로 그냥 대면 대면하는 친구 같기도 하다가 네네. 또 남자가 매니저 같기도 하다가 근데 아... 내가 진득한 사랑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냥 서로가 아... 어, 보호하래, 존중하래 근데 남자가 조금 싫어 보여 <웃음>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뽑아주세요 아... 광울은 이제 뭐 신의 한수, 그리고 신의 선택, 아니면 신가물, 그러니까 무당 사주, 뭐 이런 걸좀 뜻하는데, 이거는 조상을 뜻하기도 하고, 외부를 뜻하기도 하는데, 안 좋은 걸로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시댁이나 뭐 연결이 되는 건 없는데, 아마 부모의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고나 다침이나 뭐 죽음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보면 돼요.